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배아 이식한 지 5일째 되는 날이고 월요일이고 출근하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갑자기 출근한 생각하니까 반잠을 굉장히 설쳤습니다. 아무튼 오늘 5일째 되는 날이라서 임태기를 해봤어요. <웃음>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해봤는데 그래도 흐린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착상자족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착상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잘 유지가 돼야겠죠. 사실 3차 했을 때는 착상조차도 되지 않았어가지고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또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이게 인테기를 해보면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는데 계속 단호박이면은 진짜 주사 맞고 뭐 질적 넣고 이런 거 하기 싫어지거든요. 두이 나왔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주사를 맞아야겠죠? 이게 산너머 산인 게 이렇게 임태기의 두 줄을 봤다고 해도 굉장히 얼마 안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검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고 피검이 되고 나서도 피검 수치가 낮다면 또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 아기 집에 볼 때까지 또 심장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 계속 이게 스테이지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수 있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기쁘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단호박 나온 것보다는 훨씬 기쁘죠. 주사 끝. 오늘은 일찌감치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완전 야근 가게였는데 내일로 할 일을 미루고 퇴근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상한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프롤루텍스를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주사를 맞은 지가 제가 맞은 게몇 통째인데 근데 어제부터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하 이식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전까지는 단한번도 프로르텍스를 맞고 간지러웠던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간지럽더라고요. 오늘도 간지러워서 혼났습니다 지금도 살짝 희한해요. 간지러운 증상이 생겼어요. 전시를 왜 놨어? 전시가 아니라 똑바로 세워놨어요. <웃음> <웃음> 자기야 사랑이라는 여구의만족가 아닌 걸? 요구야도 아니고 자기야. 뭐, 축하합니다. 존버? 2년을 존버한 당신을 기념하며 결혼을 2년 버텼던 거야? <웃음> <웃음> 웃기네자 노래 하나 불러봐. 나는 언제나 너를 <웃음> 선택한다.를 부른지 2년된 날입니다. 초를 불어볼까? 건강을 기원하며 하나 둘 셋. 짜자자. <웃음> 사실 나도 2주년 결혼 기념일만 알고 있었지 천일을 된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 음. 근데 우연치 않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너무 신기하지. 그만큼 또 의미 있는 날이니까. 1, 2완 2는 아직 미정이.. <웃음> 미정이라고 하기에는 얘네들도 힘껏 자신들의 위치를 어, 뽐냈다고 오늘 인태귀를 통해서 자기들도 응. 축가를 받겠다고 지금 그렇지 미나케 이... 나왔어 이이른 시기에 존재감을 뿜어냈다고 기특하게도 잘 안보이지만 어제보다 더 진해졌습니다 <웃음> 영상으로는 잘안 찍히네요 오늘은 배아 이식한 지 6일째입니다. 6 6일째고 오늘도 임신 테스트기를 아침에 해봤는데 어뭐 여기서는 잘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제보다는 조금 진해진 두 줄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어제는 약간 흐릿하게 존재감이 있었다면 오늘은 좀더그 희미한 두 줄의 테두리가 조금 더 진해진 느낌이에요. 얼리로도 한번 해봤는데 얼리로도 두 줄이 나왔습니다. 밝아서 잘안 보이네요. 어쨌거나 두 줄이 나왔어요. 얼른 주사 맞고 오늘은 일찍 출근해서 야근을 안 하기 위해 미리미리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생각해둬는> <목소리로> 멋있어, 멋있어. <원래> 여보가 <목소리로> 먹고 다 남긴 떡볶이 아니야? 아, 한번남 먹었어. 그래. 인 <웃음> <목소리로> <목소리로> 너부터 아 응. 어. 나온 거 아니에요. 나 <웃음> 기준이 만들어준 떡볶이. 고수맛은 거? 어? 고수가 있었어? 수요일이고 오늘 이식한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도 역시나 임신 테스트기 해봤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해졌어요. 조금씩 조금씩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나 이 카메라로는 잘안 나오는 것 같죠? 그래도 잘 보입니다. 아주. 얼리로도 해봤는데 얼리로도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사를 맞아야겠죠? 이번에는 피검사가 9일째 하거든요. 근데 차병원에서 이렇게 피검사 빨리 한적 처음이에요. 원래 12일째, 11일째 이때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빨라서 그나마 참을만합니다. 이렇게 임태기 두 줄이 지금 흐리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런 증상은 없습니다. 어.. 그저께까지만 해도 배가 막 간지러웠는데 프로르텍스 맞은 데가 이제 뭐.. 어제는 간지러움이좀 덜해졌고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 다이소 갔었거든요. 근데 다이소 갈때 조금 걸었는데 그때 조금 살짝 묵직한 밑빠짐 증상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 이외에는 그날 저녁에 산책할 때도 그런 느낌 없었고 아무튼 별다른 주사는 없습니다. 주사 끝! 저는 항상 주사 맞을 때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총 얼음찜질하는 고 시간까지 합쳐서 두개 맞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출근해야겠다. 이러다 지각하겠다. 음시, 대박이. 거, 웬만하면 들어간 기분 좋 아침에 그 하... 임신 준비를 그러니까 시험관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스트레스 때문에 막 불안 장세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래도 가는 게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지난주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휴가를 계속 내긴 했지만 이번 주에 출근을 하면서부터는 뭔가 회사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지 않다면 내가 아침이 돼서 눈을 떠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수 있는 뭔가가 있는 곳에 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느낌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회사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순삭이었어요 이렇게 순삭되는 하루가 약간 기분 좋다고 해야 되나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오늘 회사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정말 많은 업무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근무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웃음> 감사 감사 오늘은 저녁에 좀 심심할 예정이에요 남편이 오늘 야근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집에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딩가딩가 해야 됩니다 아 오늘은 진짜 영상편집 좀 해야겠다 진짜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라는 생각에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달째 못 올린 것 같거든요 아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편집을 집에 도착했는데 택배가 와 있었어요 택배가 오! 네. 제가 스타오브 최근에 냄비 사가지고 손잡이를 샀습니다. 뜨겁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샀어요. 사실 가장, 뭐라 해야 되지? 기본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일 기본적인 닭 모양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품절이어가지고 랍스타를 샀습니다. 오, 멋져. 와, 묵직하네요. 살짝 무겁다. 짠. 짜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냄비 안쪽이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뺐고요. 얘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합체를 시켜놓을게요. 이렇게야 안 잃어버리겠죠? 이렇게 다시 껴놨습니다. 오, 이제 랍스타 친구를 짱짱하게. 오. 오, 너무 귀여워. 갑자기 엄청 고급스러워진 느낌이에요. 지금 1시간 정도 편집을 했고요.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요. 출근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출근 준비하고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사실, 5일 때부터 흐리게 두 줄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안 보일 것 같고요. 그래도 8일 차인 오늘은 좀 보이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잘 보일 것 같죠? 이거 얼리로 테스트한 거고, 7일 차가 어제, 8일 차가 오늘입니다. 오늘 게좀더 진해졌죠? 오늘 것만 보면 은꽤 진하게 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줄이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 자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인간다운 행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처음에는 멍이 안 들었었거든요. 한 6일째 될 때까지만 멍이 안 들었는데 점점 놓으면놀수록 멍이 드네요. 이유가뭘까대 빨리 출근합시다 빨리빨리. 버리고. 결국,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귀차니스트의저녁식사 무슨 소리요? 비 i s 장부가 m e c 거거든요 벌써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번에 죽을까요? 단한 사람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꾀제재한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잠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오늘 재택근무라서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사도 평소보다는 늦게 맞네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임태기를 해봤고요. 이정도면 오늘 피검사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아야 될텐데 말이에요 어제 거에 비해서 어, 미세하지만 살짝 조금 더 진해진 상태고요 그리고 원포 스틱으로도 해봤는데 어제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배아 이식한 지 9일째 되는 날이고요 뭐 여전히 뭐 아무런 증상은 없고 같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임태기 두줄 나오고 이 결과를 아직도 뭔가 못 믿겠어요 1 2차때두줄 두 나왔을 때는 두 줄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임신이겠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커가지고 뭔가 사고를 할때 내가 임신을 했다는 전제하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유를두번 겪으면서 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안 했으니까 난 임신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더 커요 어차피 병원에서 오케이 할 때까지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실감을 하고 싶어서 빨리 확인을 받고 싶어요, 병원에서 받는다 네, 여보세요? 네, 여기 찾아한 나님 메뢰고요 오늘 검사하신 거 수치 109.0으로 유신 확인되는 수치 나오셨어요 저희 화요일 날한번더 내원하셔서 2차 피검사로 2배 이상 잘 오르는지 확인할 건데 네 8시5 0분 내원 괜찮으세요? 어 이때 오실 때쯤이면 지금 쓰고 있는 약들 거의 끝나가실 거예요. 네 남아 있는 약들 개수 확인해서 오시면 저희가 다음 내원이라서 추가 소검도 해드릴 테니까 집에 남아 있는 약 개수들도 한 번씩 다 확인해서 내원 부탁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 뵙겠습니다. 네. 임신 확인? 응. 음. 음. <웃음> 고생했어 어. <웃음> 근데 2차 피검사도 통과해야 돼 109면 수치가 어떤 거야? 응? 109. 안정적인 수치지 그래? 100 넘으면 101시 0 넘었는데? 아, <웃음> 뭘 관심이 넘어? 1했어 <웃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뭐 신작 소리 들을 때까지그 그니까 음. 그,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1차 피검 통과해봤거든 응 음. 애매하다는 수치도 아니잖아 응 음. 백호는 배콤... 좋지 배콤. 처음에 몇 나왔지? 처음에? 됐을 때. 1차 때5 해가지고 2차 피검사 안 하고 종료됐고, 2차 때가 얼마 나왔지? 까먹었네? 20인가? 2차 피검사하고 9 떨어졌나 이래가지고. 백구 귀엽다. 백구 강아지 백구 같아. 2차 피검사 때두배로 오르는지 본다고니응 음. 그러니까 1차 피검사에 100 넘으면 안정권이고 음. 2차 피검사 때 이게 더블링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 그러면 200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수치가 만약에 더 떨어지거나 비슷하거나 이러면 은그 화학적 요사이 되는 거지 음. 피검사는 원래 두번 하거든 1차 피검사, 2차 피검사 1차 피검사는 잘 통과한 거고 이제 2차 피검사 다음 주 화요일에 통과하면 은그 다음에 아기 지 초음파 보고 그리고 아기한테 영양 공급하는 난원 있는지 아마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박독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볼거 그러면 한 7주 정도 되면 은 심장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이 4주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지켜봐야 돼 음, 고생했어 오, 기분이 어때? 그렇지.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먹으러 갈까?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먹어볼까? 예 응? 뭐 먹을까? 소고기. 소고기입니다. 선생님이 그 반말씀도 해주셨다 야 여덟개 8개 남았잖아 여덟개도 남아서 든든하다고 나중에 둘째도 셋째까지도 할수 있다고 5년 동안 보고가능하다제 확실히 이번에 선생님이 하자는대로 해가지고 잘된것 같아 이번에 신선이식도 안하고 한 번에 딱다 올렸잖아 한 번에 수정시키고 바로 전체 다 올리는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었거든 진짜 선생님 안 바꾸기 잘했어 간이 엄청 어